여기 이미 좀비가 된 마을이야 야, 각자 침대 챙겨하냐 아니 이거 우리 집 가서 침대 챙겨야 될것 같은데? 가다가 약 나오겠지 뭐, 가보자 너 얻어주면 어디 갈라? 얻어주면 싸워야지 설마 두렵나? <웃음> 지금 빨리 마을 찾아가지고 그 변절차 찾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은 자, 야 선봉 대 고군 아, 타워 하나 만들어 자, 봐 고군 이렇게 타워를 좋아해 아, 길을 찾아야지 이럴게 그래. 맞아 세우는 걸 좋아하냐? 자꾸 이렇게 세우면 곤란해 안 하기 때문에 이새 어? <웃음> 자꾸 세워? 어? 화났나? 에나무가지 네, 떨어져 있어 음, 말... 아! 아! 금방 올게. <웃음> 아 진짜. 무슨 어 뭔가 또 있어. 어 야, 말이다 마을이다. 말 있어? 어 어. 야잘 찾네. 근데 사람 알고, 있어. 어 야야야 흰색 흰색 옷 흰색 옷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사람 사는 마을이야. 말 걸어봐 말 걸어봐. 어, 말 걸었어. 종, 종이 준다, 얘네. 아니, 써져있잖아, 써져있잖아, 우리. 지, 이 사람이네, 지도 제작자. 어, 어 나왜안 써있어? 아, 와봐, 니가. 여기로 와봐. 어디, 어디, 어디. 말을 걸어봐, 이 사람한테. 아, 어, 그러네? 말을 어떻게 걸어, 오른쪽으로? 어, 에버랄드 달래. 아니 아냐, 뭘 팔아. 팔아봐. 이 사람도 그러고, 이 사람도 지도, 지도 제작자어 그러니까. 이거 어떻게 파냐? 우선 물건 팔아. 아마 종이 팔아야 될 걸. 종이밖에. 안야 여기 왜 이렇게 지도 제작자가 많냐야아이게와 어, 어, 그... 이게... 짱이다. 야 마을 내가 잘 왔지? 어. 음. 키워. 야 도살업자도 있다. 도살업자는 돼지 고기 뭐 주면은 그거 한다. 에메랄드 바꿔준다. 에? 그래? 닭고기나 돼지고 돼지 고기. 갑옷 제조인 있어. 갑옷 제조인? 어. 넌뭘 만들어주니? 석탄 주면. 어. 에메랄드로 바꿔줬어 야나 손상 개많아 야 근데 제주도기 18개 남기서 그래서 계속 거래를 하다보면 이게 없어 엑스, 엑스야 그 <웃음> 얘네들도 경험치가 올라가지고 오오 야, 야, 야 레벨업 레벨업 레벨업 어, 이런식으로 아? 아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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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근데 말말왜 저러냐? 아, 그러니까 좀비한테 휩쓸리지. 음, 그러면 어, 소리 내면서 돌아다니는데. 아, 자, 저 아주 건방지어. 팔 싸버려? 어? 응? 음, 다시 못 왔다. 쟤네들이 재배하는 것도. 그럼 우리가 여기 좀 지켜야겠네. 자두 번째 미션. 더블 미션. 마을을 사수하라. 반드시 드리고 화면 돌아간다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좀비 들어왔, 맞아, 야. 와 진짜 많아. 와. 빨리. 잤어야 되는데 빨쳤다야 <웃음> 이거 <웃음> 레인 데 저기 봐. <거> 야도멘도 <웃음> <엔더, 엔더> 있다. 간다. <웃음> 간다 야, <갔나>. 야 <웃음> 어무졌다. 아. 어. 어. 누구 숨 있네. 아, 저이 자식이. 이 지켜줘야 된다. 오. 오. <웃음> 오. 와. 와. 머리 위에서 크리퍼가 터져가지고. 어, 뭐야? 아, 나 방패를 막았네? 이게 다시 시작이냐? 수고하셨습니다. 음. 준비했냐? 오케이. 가자. 한 줄부터. 한줄 g 한줄 g 한줄 g 한줄 g 자 이제 우리 사탕. 어 빨리 끕시다. 이거 꺼버립시다. 사탕 수수러 가자. <웃음> 이거 아 이거 이거 부수면 못아어어못 뚫어. 해 이게 울렁거리는 거 봐.